자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새로운 내용을 알려드린다기보다는 스윙을 약간 점검하자는 차원에서 네, 오늘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동작, 특정 구간에서 특정한 행동들은 오히려 스윙 스피드를 향상시킨다거나 혹은 좀더 공을 깔끔하게 하는 깔끔하게 맞게 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동작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내용을 집어넣는다기보다는 스윙에서 안 좋은 동작을 빼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연습장에서의 스윙은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고 공도 깔끔하게 잘 맞지만 뭐 선수가 아닌 이상, 매일 연습을 하지 못하는 이상 그 동작들이 필드에서 100% 더 나오기라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연습장에서도 필드에서 도 동작을 쉽고 간단하게 해주셔야지 최대한 깔끔하고 간결한 스윙을 만들셔야지그 동작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필드에서 나오게 돼서 미스샷이 날 확률이 훨씬 더 적어지게 되는데요 자 오늘은 우리가 공을 치는데 불필요한 동작, 임팩트 쪽에 대해서 특히 임팩트 중에서도 릴리스 혹은 로테이션이라고 부르는 이 동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공이 맞는 순간 임팩트 혹은 임팩트라기보다는 저는 임팩트 존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임팩트 존에서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흔히들 하시는 실수가 공을 좀더 강하게 치기 위해서 슬라이스를 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혹은 헤드 스피드를 늘리기 위해서 이 릴리스 혹은 로테이션 이 부분을 굉장히 짧은 구간에 급격하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은자 여기서 백스윙 갔다가 여기까지 클럽을 끌고 들어오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손목으로 돌리면서 임팩트를 들어가게 되면 물론 허리도 틀어지겠죠. 손목으로 돌리면서 임팩트를 들어가게 되면 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짧은 구간에 헤드가 굉장히 많은 양으로 움직이게 돼요 이러면 내가 칠 때마다 타이밍이 약간 틀어지면서 어떨 때는 이 타이밍이 조금 느려져서 약간 오픈된 상태로 공이 맞아서 탑본이 나거나 어떤 때는 이게 약간 더 이른 타이밍이 돌아가서 공이 더 펴맞게 되거나 네. 이렇게 내가 손에 컨트롤만 가지고 릴리스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릴리스는 말씀드리는 거는 짧게 돌려주는 동작 이런 동작이 아니라 최대한 크고 넓게 가져가야 된다는 라 것. 네. 백스윙 갖고 다운스윙이 시작됐으면 여기서부터 임팩트 존을 지나서 여기까지 릴리스가 크게 나뉘어져서 들어간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럽이 굉장히 완만하게 돌게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클럽이 급격하게 돌면서 페이스 앵글이 변하는 게 굉장히 적어지게 되기 때문에 내가 컨디션이 좋든 안 좋든 혹은 그날 뭐 공이 잘 맞든 안 맞든 항상 다 비슷한 탄도 비슷한 거리를 비슷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돼요. 이 스윙이 익숙해지고 나면 한 가지의 구질이 생기실 거예요. 주로 좌측으로 떨어진다거나, 주로 우측, 우측으로 떨어진다거나 그러면 그 상황에 맞춰서 내 스윙 궤도를 변화를 시키든지 혹은 릴리스, 로테이션이 시작하는 타이밍을 공이 우측으로 가신다고 하시면 은 타이밍만 약간 더 빠르게 이른 타이밍에 로테이션을 시작하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럽패드가 조금 더 일찍 다치겠죠. 혹은 내 공은 이렇게 릴리스로 완만하게 했을 때 공이 좀 왼쪽으로 간다. 그렇다고 하면 은 릴리스가 시작되는 타이밍을 약간 더 늦게 시작하게 되면 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페이스 앵글이 살짝 오픈되게 되죠. 이렇게 하면서 잔 동작이 아니라 큰 동작에서 어느 부분에서 시작하느냐로 페이스 앵글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순간적으로 손목으로 조절하는 게 아니라 팔 전체로 시작하는 부분을 조절할 을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미스샷의 범위가 굉장히 좁아지시면서 깔끔한 컨택을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또 하나 그리고 릴리스에서 가장 잘못하고 계신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은 방금 말한 것과 같은 내용인데 지나친 손목 사용을 하시게 되면서 손목이 이렇게 꺾이는 어차피 클럽 헤드가 돌면 은 되지만 이게 왼손 손등이 꺾이면서 로테이션이 되는 동작을 스쿠핑이라고 부르죠. 이런 동작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항상 돌아갈 때는 손목으로 낚아채는 스윙이 아니라 팔 전체를 이용해서 길게 돌리면서 밀어준다는 라 느낌으로 길게 이렇게 왼손 손등이 펴져 있는 상태를 유지를 하시면서 길게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지금처럼 릴리스랑 임팩트가 들어가 줘야지 짧은 구간에 똑같이 손등이 펴져 있더라도 짧은 구간에 한 번에 돌리신다거나 혹은 손등이 꺾이면서 돌리신다거나 하시게 되면 은 미스샷의 폭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네. 뒷땅이나 탑볼의 가능성도 많고 똑같이 컨택이 잘들어간다그래도 어떨 때는 공이 왼쪽으로, 어떨 때는 공이 오른쪽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을 조금 더 줄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크게 그리고 넓은 구간에 릴리스를 가져가시게 주 된다면 은 좁은 구간만 없애주신다면 은 훨씬 더 편안하게 공을 치실 수 있으실 거예요.